이거는 사실 우리는 못하겠다. 아, 너... 이제 치셔야죠. 뭐? 이제... 네. <웃음> 어 오, 비슷하네요. 오, 자동으로 거의 차가 것 같아. 어 자동으로. 오야오 <웃음> 맥시멈에 완전 이거 완전 히해됐네야 <웃음> 대회 때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저골 친다고 아... 예전에 예전에 봤던 거는 이건 더 기억나요. 이게 챔피언 샷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초반에서 저쪽에서 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 샷, 뭐 이렇게 가는 아, 거 아, 아. 이런 샷도 쿠도롱 선수가 막 어, 보여줬던 기억나요. 예. 그래서 대회 때 보였던 본인이 음. 하셨는데도 정말 이건 잘쳤다하는 아.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좀 예. 베스트 샷. 맨 플레이 플리스. 판타스틱 샷. 이, 이 방송을 보시면 어? 우리 웰컴 스포츠 채널을 보시면. 이 샷을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데 그렇죠. 방송 전체는 1 시간을 막 찾아서 봐야 되니까 아, 네. 어, 너무 어려워요. 네. 아, 네. <웃음> 어 되돌아오기는 소름 돋았다 진짜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살면서 <웃음>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스페셜샷 이게 뭐지? 오오와와 어? <웃음> 까만 까만 와아우와아 아니 잡 번킬 이게 아 걸저 이게 아니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친 거예요 걸어치기 아니 비껴치기 한거 아니 아니야 그냥, 그냥 옆, 옆, 옆돌 옆돌 옆돌로 <웃음> 내가 이거 딱 엄마 프레이스 이거를 지금 다 순간 걸어치기인줄 알았거든요 걸어치기가 아니에요. 어 no, no, no, no,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난 no, no, no, no. no, this t no. okay. no.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그 대회에서 나왔던 샷인데 그렇잖아요, 소프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치라고 하면 이쪽으로 쳐서 뭐 이렇게 짤, 짧게 네, 짧게 네. 내린다라고 하는데 PBA 특성상 비쿠션은는 이점제기 2점, 네.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쳤겠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나는, 나는 이두 번, 두 번, 벵크 샷. 아, 벵크 샷, 와. <웃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기서 쓰리 코? 아니야 여기서 투원투 맞고. 여기서 여기서 쓰리. 쓰리. <웃음> 딱. 아. 아. 아, 근데 이거 재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야, 저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가. 근데 응. <웃음> 시합에서. 응. 엄청 좋아해요. 이런, 네, 이런 네. 이렇게 걸 네. 이렇게 치고 이런 거를. 맞으면 오토매틱이다 음, 음. 걸리기만 하면 아니 믿고. 여기서 어떻게? 원투 터치 디스 사이드 올웨이즈 굿. 이것도 두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대부분 평범하네. 친다고 생각하면 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라는 그냥 평퐁고 두께만 맞으면은 자동으로. 스이스 <웃음> 어, 어. <웃음> 코너 라스트 라스트 찬스 오아 이거야 좋아요 야와 <웃음> 포지션 <웃음> 와 포지션 <웃음> <저> 포지션 <웃음> 와 이거는 사실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죠? <웃음> 어. 걸리면 돼요. 걸리면. 환상적이네환상적또뭐 어. 하시러 그러죠? <웃음> 이제 치셔야죠. 이제 한번. 어? 치셔야죠. 오, 나는 괜찮은데. 오케이. 저도 이제 주방도 쳤던 놈이라서. <웃음> <웃음> 아. 시 e r f e c t m 와! 프로페셔널? 와! 어 비슷하네요! 오 자동으로! 어 부러... 비슷하네요! 오 자동으로! 부러... 거의 잘하는 것 같아! 거의 어, 자동으로 가네! 어, 너무 잘하는 아오 아... 야! 오 <웃음> 맥시멈에 대부분 저렇게 쓰면.. 스미... 아 그러네.. 이런 거딱 연예인 당구 모임 때딱 하시면 이제 여기가 아... 이제 <웃음> 예렇게 그러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샷인 것 같습니다. 넥스트. 아, 똑같은.. 똑같은? 네. 아, 이속도이도를좀더내야 되는 거아닌가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면 돼. 어이 안전히. 안전 너무 이해됐어이이제전전히완전히이해안전이제 안전히 <웃음> e 이안 진이 이해됐어. 나 완전 이해 된거 같다. 아, 이제 좀 하긴 한데 하는데 와. 와. 완전, 와 완전 이거 완전 이해 됐네. 야. 아, 보자. 아, 이거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너도 너도 너도. 네, 잠깐지. <웃음> 네 아, 이거는 이거 손, 도전 못 한다. 안 루치지. 그렇죠? 와 이게 맞는 거 같아. 더대피 어, 지금 한국말 하신 것 같은데 보여 드릴 게 리지 않았어요. <웃음> 아, 오. 와, 이게 대전으로 될려 하네요. 오. 와. <웃음> <웃음> 판타스틱, 판타스틱 와. 아, 브라보 넥스트 넥스트? 네. 실전 대회에서 다 나오셨던 중계진들도다놀랬던 네. 어, 이게 뭐죠? 오. 네. 오. 역시 저화 아, 전... 웬상... 맥시멈 맥시멈 아, 이게 전화셔도 되네, <웃음> 없어도